원투클릭 안녕하세요. N.I.P.E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들고왔습니다 뭐, 뭐죠? 뭐예요? 뭐죠? 뭐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웃음> 네, 바로 저희 N.I.P.E의 첫 번째 2021 시즌 그리팅이 발매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정말요? <웃음> 진짜입니다. N.I.P.E로서 발매되는 첫 시즌 그리팅이라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N.I.F.만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과 사진도 이루어진 저희의 첫 시즌 그리팅!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던 시즌 그리팅이었는데 이렇게 발매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떨리네요. 촬영할 때 동안에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즐겁게 촬영한 저희 예쁜 모습과 멋있는 모습이 꾹꾹 담겨있으니까 네.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엔진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이 시즌 그리팅은 일본에서도 발매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니키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 나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엔진도 민네가 담임이. 어, 작준비했치습니다엔하이프의 유료연음의 유료가 주말 시즌그리팅. 예능화에 마다 시면안 되는데, 요금만더 오며 치시안 되는데, 조금시면안오시안 되는데, 금만더시면안 되는데, 조금만 더 오며 안되면안 되는데, 조안금만더 오며 안 되는데, 안금안